북한은 완전 무장한 병력과 포격 무기들을 남한의 중심까지 끌고 내려와 남한을 장악했다. 북한은 이 일을 평화통일을 축복하고 기념하기 위한 열병식이라 하였다. 남한의 정부와 군에서는 단 하나의 저항이 없었고 대통령과 정치인들, 언론, 심지어 유튜브까지도 이것이 평화통일이라며 즐겁다는 듯떠들어다 이는 남한 주요기관의 중심들이 이미 장악당했다는 걸 단적으로 나타낸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남한의 국민들은 이 상황까지 왔음에도 얼떨떨해하기만 할뿐 군과 정부, 언론 등이 평화통일이라 말하니 그냥 그러려니 하며 평소와 같이 가만히 있었다. 그후 북한은 당연하게도 남한의 국민들을 북한의 법에 의해 억압하기 시작했고 이 사건이 명백한 적화통일임에도 적화통일이라 말하지 못하게 된다. 먼저 소설 속 북한은 남한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웠는데 대표적으로 분류해보자면 정치적인 부분과 직접적인 공격에 의한 방법이다. 직접적인 공격 방법은 전략, 전술 관련된 내용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 핵미사일, 포격 등을 사용해 공격 무력화한 뒤 전쟁을 시작하여 밀고 내려가는 방법인데 2018년까지 북한 자체적으로 연구해본 결과 핵에 의한 대남 공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그 이유는 다른 국가에 대한 견... 문제도 필요하며 미사일의 거리 위주로 신경썼고 발사훈련도 할 기회가 없다 보니 그만큼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다. 핵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진 것 자체가 기적이었기에 정밀도는 떨어졌다. 그렇기에 작은 땅덩이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나만에 대해선 정확한 타격이 힘들었다. 특히 중요 목표 타격이든 어디든 간에 타격을 하려하니 필수 오차반경에 원자력발전소가 꼭 들어가 있던 것. 그리고 핵에 의한 타격이기에 핵폭탄의 폭발과 원자력발전소 간의 연속 군세 반응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여파가 북한 주요지역에까지 큰 영향을 줄 거라 계산이 나온 것이다 그의 북한은 핵공격을 환국 내 적화통일을 위한 수단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중지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즉 핵은 대외 위협 적화통일 후 정치적 수단 겸으로 개발할 뿐 실질적 적화통일을 위한 수단으로는 차후 미래까지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 외의 전력을 통한 직접적인 공격 방법은 전력이 비등비등하여 빠르게 끝낼 수 없고 그러면 외세의 개입이 예상되어 확실한 적화통일수단으로 삼기엔 무리가 있었기에 직접적인 실행을 하진 못한다. 북한 온건파의 반대가 있기도 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이 정치적 방법이다. 정치적 방법은 대외적인 정치방법과 은밀하게 진행된 정치방법이 있다. 그중 대외적인 정치방법은 화전양면 전술이라고 하여 북한이 이제껏 해왔던 핵개발을 그만하겠다 말하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동. 평화를 말하여 하며 일부 지역들을 공격하는 행동들을 말았다. 이것은 북한의 역대 통수권자들이 해왔으며 잘 알고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본적인 방법으로 적화통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자 방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북한의 수뇌부는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삼았기에 평화를 바라지 않았다. 만약에라도 민주주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이루게 된다면 북한의 시민들이 기득권을 옹립하는 의미를 잃게 되고, 북한 정당 당권의 붕괴 등을 야기할 게 뻔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서술해보자면, 북한의 수뇌부는 북한에 들어온 기자, 다른 나라의 민간인들을 가두고 잔혹하게 살해했고, 북한의 시민들을 다루기 위해 행했던 총살, 폭력 등의 공포정치, 대외 여타 국가에 대한 위협 등을 저질렀던 전적이 있다. 그건 북한 체계 전체의 문제였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평화통일이 되어버리면, 자유민주 시민이었지만, 평화시대인데다가 잘못 말하면, 전쟁으로 발전할지도 모르는 다른 정권이라 크게 말하지 못했던 이들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이념하에 있는 독재 정권에 의해 억압받다가 자유민주주시민이 된 피해자들이 북한 수뇌부가 저질렀던 잘못들을 말하며 그 죄를 빌미로 자신들을 나라그룹바뜨릴게 뻔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타협한 짱국과는 달리 북한은 여전히 공산주의의 최전방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짱국이 좋게 봐주고 있었을 뿐그 태도가 달라지면 짱국에서 어찌나올지 모르기도 했고 북한 북한의 수뇌부도 머리가 달려있는 사람인지라 그 사실들을 잘 알았고 떡고물이 떨어질 것 같을 때에는 그런 척했을 뿐 진정으로 자유평화통일을 바라는 날은 오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상 자체가 자신들에게는 독이었으니 북한 시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북한 수뇌부는 남환이 공산화되어 통일되는 접화 통일만을 바랬다. 남한의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 수뇌부의 이러한 고민을 잘 알았다. 다른 모든 부분에서 영악하고 사악하기까지 보이던 그 일부 정치인들은 유독 북한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바보인 것처럼 물었던 건 유명하다. 남한의 살을 깎고 뼈를 내주는 행동을 보인 것. 그리고 그 바보 같은 부분을 순수함이라 말하며 감정에 호소하였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계획이 있었다. 북한의 일부 수뇌부와 연동한 그 은밀한 계획. 그 계획이 바로 적화 통일을 위해 북한에서 진행한 은밀한 정치방법이다 이 정치방법은 북한이 통수권자와는 상관없이 통수권자도 모르게 진행된 방법이다 남환의 침투한 간첩들과 연계되어 진행된 방법으로 내 소설 속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방법에 의해 적화통일된다 애초에 역대 북한 통수권자들이 명확한 미래를 보여주지 않고 작전에 대한 발전 없이 어영부영 현실만 이어가는 것에 실망하여 시작된 방법이기에 통수권자조차 몰랐던 그 방법